아니 않기. 무슨 가위바위보에서 벌칙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냐 아니 넘어오지 않지아 고기 잘라야죠 나 감자만 먹냐? 씨. <웃음> 기분 안 좋다 나 <웃음> 감자만 먹냐? 어? 에? <웃음> 기분 안 좋다 <웃음> 울지 말아요 가위바위보 한번 볼까 가위바위보?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아아 <웃음> 우 아, 아, 아, 치열한데? 아, 아,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. 야 이게 이상하게 가위가 남자들 주먹이죠 남자들 주먹 바이바이보 아. <웃음> 넘어오지 말아요 진짜 넘어오지 말아요 확 <웃음> 뿌려 <웃음> 뿌리지 말아요 야 큰일났다 야 이거 이렇게 돌려서 러션놀러쳐 돌리지 말아요 <웃음>